오늘 sbs 촬영이 있어서 지금 저 여, 영진이랑 안녕. 같이 밥 먹으러 왔습니다 먹 d a y 에서 비교체험 tv라는 코너가 있는데 그 여행코너에 저희가 나오게 되었어요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피디님 만나가지고 인사하면 <웃음> 네. 그 여행방송하는 누구 네. 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네, 그러면 네, 지금 PD님을 만나서 저희는 낙상공원을 올라갈거예요오늘 서울 야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지에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개인 방송 제작자 김은지씨입니다 야경 정말 멋있게 잘 나오셨어요. 입고 가 드릴게요. 자, 채헌 PD도 서울 야경의 모델로 도전각 잡고 자세를 취해 보는데 과연! 이게 맞는 거같아 <웃음>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저희 이거 방송 언제 나오나요? 저희 목요일날죠 <웃음> 아, 얼굴이 왜안 네. 나? 아, 여기다. 여기다. 아, 나. 여기다. 네. 네, 저는 SBS PD고요. 어, 목요일 날 보시면은 7시에 꼭 보시면 네. 이 예쁜 두분꼭 나옵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뒤에는 또성명도 피디님이라고? 네, 저희도 <웃음> 저희빕니다. <드립니다. 웃음> 얼굴, 얼굴 그냥 <웃음> 자막 처리해요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촬영 끝. 여행으로 먹고살기고요. 이 책이 먹고살기 싫은데요? 네, 맞습니다. 아잘 네. 네. 하셨어요. 지금 <웃음> 네. <좀> 좋은 진행이네요. 날을 뚝 끊어. 잘 하셨다. 저희는 준비 없는 방송, 근본 없는 방송, 대본 없는 방송. 그냥 안 고쳐져요. 나오는 대로 말하는 방송. 네. 일명 아메바 방송. <웃음> 네. 자, 저자 김은지 씨를 모시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여행으로 먹고살기 저자 허니블링김은지입니다 <웃음> 아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그동안에 저희 팟캐스트에 나온 모든 손님들을 통틀어서 자기 닉네임을 <웃음> 가지고 있는 분이 처음입니다. 제가 어, 그때 좀 퇴사를 잠시 후에 되었요니다 2017년 5월 달이에 네. 그러면 유럽 어디까지 가봤니? 입사한 거? 8월 8월쯤? 8월. 네, 네. 한 1년 한 3개월 정도는? 프리랜서로 지낸 거예요? 네, 맞아요. 프리랜서로 근데 편이에요. 그때 출장식 때 네. 카메라가 두 대였는데 아, 그때는 회사거 촬영해야 되니까 두 네. 개로 같이 찍었어요? 네, 그... 하나, 둘 다시요? 잠깐만요 <웃음> 문 닫았는데 구경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<웃음> 너무 예쁜데요? 진짜요? 우와. 와 이런데 책방이 있었네 어, 여행 어디까지 가만히 이렇게 팟캐스트 참여하자 코너가 있어요 제 책도 되게 감사히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연 자료 만들어야 합니다 여 강연을 주말마다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김은지 작가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으로 먹고살기 저자 김은지입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블로그를 하다가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. 아 나는 이렇게 블로그로도 수입을 얻을 수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처음 알게 됐었던 때가 블로그를 운영한 지 이제 3년째 정도였는데 첫 번째로는 광고를 찍게 되었어요. 그래서 이제 호프리코라는 지방을 4박 6일 동안 다니면서 어떻게 하다가 섭외가 되었냐면 들으시면 정말 남녀노소 다할수 있고 여기 있는 분들 다할수 있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부지런하셔야 된다는 거. 안녕하세요. 하세 안녕하세요. 안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허니블링입니다. 저는 지금 부산입니다. 커튼을 열어주세요. 사실 요즘 진짜 너무너무 바빴잖아요 뭐 방송 출출연라라오출출연그리리평평일에회 회사도 다니그리리고 저는 맨날 주말에 강연도 하고 있여여 부산 온온도 사실 토토일일에세계 부산 센 o 시티점에서 강연이 있었었었 d i o 그 a d i o radio, radio, radio, radio, r a 호텔을 r a d i 약을 했는데 취소가 돼가지고 근데 그 호텔이 또 취소가 안 돼서 저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내일 부산 가면이고 그리고 저는 금요일 연차였고 저 일요일까지 쉬는데 언니가 삼교대예요 근데 삼교대인 언니가 오랜만에 일요일까지 쉬는 날이라서 이렇게... 부산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까 그럴 때 제가 이거를 비바시티라는 건데 이게 히틱젤리라서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먹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앞별로 효능이 다 달라요 저는 어제까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촉촉한 피부 보습을 위해서 피치맛을 먹었고요 하루에 두 포씩 먹는 거니까 짱유케세 <목소리> 가지 맛이 있습니다 뭔가 장사하는 사람 저는 두 개를 재려놨고요 지금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는 그린 그레이프 맛이에요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이게 언니도 먹르니까 내가 언니 것까지 두개 챙겼어 자 잘하고 왔어? 네 언니가 방금 전에 먹은 이거는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수 있음 제가 방금 전에 먹었던 이 피치맛은 히알루론산,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거예요. 이 히알루론산이 진짜 좋은 거 아시죠? 저희 엄마가 화장품 살 때마다 히알루론산이 포함된 화장품을 꼭 구매하시는데 를 이게 피부 보습에 그렇게 좋다고 해요.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수있음 스틱 말고 젤리도 있어요. 솔직한 생활로 몸이 피곤할 때 도움을 줄것 같아서 사무실에서도 꼭꼭 챙겨먹고 있어요 그럼 부산 여행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생각난 콘텐츠는 부산역에서 KTX를 놓쳤거나 아니면 KTX가 늦은 KTX일 때 당일치기로 하기 좋은 코스를 보여드리도록 <웃음> 네이 콘텐츠로 오늘 한번 하루 동안 브이로그를 촬영해 볼게요